안녕하세요 저는 지안이 아빠 범키입니다 넌 이름이 뭐니? 전전 전. 누구죠? 티라노사우루스인가? 권지 건지. 건지안이구나 그래 우리가 오늘 노래를 부르러 왔으니까 빨리 노래 한번 불러보자 해볼게 네살이비 4살 네 지안이 노래 렛츠고 다시 더 기다려줄래 한 번만 더돌아가줄래널 바래다 주는 이 길이 너무 짧게 느꼈죠 놓기 oh, 그 싫어 너의 손 시간이 잠시 멈췄으면 좋겠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널보내기가 싫어 뒤 돌아 서는 내 발걸음 이 아쉬워 무거워져 망가고, 조금씩 멀 어져 가는 뒷모습 이라도, 한번더볼수있을것같 잘했어. 그럼 하이파이브하고 끝낼까? 쭉? 이거 이거 사탕 말고 하이파이브. 하나, 둘, 셋. 쭉. 잘했어. 네. 야해. 자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올라갈 거야. 네 지금까지 저는 지안이 아빠, 범, 키 그리고 권지안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, 지안아. 다음에 또 만나요. 큰 사탕 받아. 큰 사탕 받으러 갈게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자 퇴장! 렛츠고 퇴장!